얘는 보통 이제 모듬이라 하면은 갈비 같은걸 작업하셨을때 뭐마무리살 양지, 요렇게 질긴 부위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거는 다 뒷거리로 판매를 하게 되고 정말 특수 부위로만 등심, 뭐 부채살, 갈비 본살 늑간살, 먹진살, 안심 뭐 요런 종류로만 아 특수 부위만 특수 부위로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네네 이런 부위 있잖아 네? 진짜? 맛있 진짜? 진오 음. 음. 음.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진그 진짜? 진짜? 진짜? 진 진짜? 진짜? 진짜? 진짜? 어말 진짜? 진 진짜? 진짜? 진짜? 아, 진짜 좀 밥이 얼라고요. 나 진짜 치명적인 척 해요, 아, 안제것같은 <웃음> 응? 아빠가 해준 게더 맛있지. <웃음> 와, 진짜 맛있겠다. 와 엄청 맛있어 보인다 투아투여기 아, 비빔밥 소스가 따로 있어 음, 또 많이 넣거야 아, 이런가? 뭘... <웃음> 응. 얘네 이제 네가어 진짜? 응. 육회 나왔었어? 응네리먹어 어. 둘이 같이 먹었어, 먹었어 먹는다 아. 진짜 육회가 특풀 특풀 육회. 천들이 먹는 것 같아. 음, 어때 다른 데랑 어떤 것 같아? 양념장이 중요해. 진짜 양념장이 신해하지요. 음. <웃음> 맛있겠다. 양념장이 아니라? 어. <웃음> 뭐라고 그래? 음, 입맛 돌게 하는 맛이야. 오, 나나한 입만. 진짜. <웃음> 진짜 나. 그래 <목소리> 어? 여다 양념 나 먹을게 너 먹어 너 먹어 가 먹어 효위니까 일단 고기값이 어차피 하루니까 음. 비싸긴 한데그돈 내고도 이 정도 털리시면 아깝지 않을거야 오. 그러니까 태고.